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생명과 건강이잖아요. 정말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? 그러니까, 추구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욕구 건강하고 오래 살기, 뭐 음. 이거보다 더한 어, 소망은 없잖아요. 근데, 그기위해서 우리가 잠을 잘 자겠다. 지금까지는 먹는 거에 집중했잖아요. 잘 먹어야 된다. 잘못 먹고 살았으니까 잠이야. 내가 어, 원할 때 아무 때나 잘수 있었지만 먹는 거는 돈 있어야 먹을 수 있으니까 잠은 이번에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또 알고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어, 잠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요보호없잖 법이가 알려져 있지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결국 기라는 거 기가 우리가 이런 기를 생각하면 좀 허무맹랑한 허황된 실체가 없는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, 이글 글에 이 글씨에 하,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옛날에 어떻게 이거를 표현했을까? 에너지를 만드는 것, 기, 같은 것. 이게 지금 이게 공기잖아요. 공기하고 삶이. 그러니까, 산소와 탄수화물이 그 이제 변환된 포도당이 만나서 에너지를 만드는다 그게 곧 기다. 우리가 기운이 있다 없다. 자, 잘 먹고 숨을 잘 쉬고.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니다 아. 지난번에 에너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한 음, 것 같죠?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서 원리에 대해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순환이라고 하면 이런 동그라미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순환 순환 그런데 이거잖아요 이거 이 그림을 보면 다 요, 요런 그림 근데 이거, 이게 순환의 그 그래프 거든요. 이게 왜 순환일까? 정말 간단하게 시간이 들어가 있었어요. 시간이 시간이 흐르니까 이 원이 결국은 이원 형태로 파동을 계속 니다 파동은 생명체들, 물질에는 다 파동이 들어있잖아요. 생명체뿐만 아니라 그 파동이 잘 맞는 사람들은 기가 잘 통하고 그기는 사람들은 괜히 싫은 느낌이었잖아. 난 저거 보면 사람도 그렇지만 음식도 그렇고 뭐 뭐가 나는 저거 좋다 싫다 그다음에 색깔도 그렇고 나하고 안 맞아. 이게 다 파동의 원리거든요. 기를 공부하다 보니이 파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들어가거든요. 어, 우주 자체가 물질 자체가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는그 물건일 수 때문에 거기께 들어가기도. 복잡한 세상이에요. 펼쳐진다고 미입자까지 뭐, 나오고 막 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원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 순환의 원리 그의 결국은하동있고 그것이 기라는 어, 그러니까 용어가 편하하다 그런 정도를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아, 지난번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뭐, 원래 퀴즈를대고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뭔가 무슨 생들만있서다알것 음. 같아서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죠? 세포 미토콘드리아. 안에 들어있는 핵. 핵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. 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들어있어요 세포 하나에 뇌세포에는 약 3천여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고요 뇌세포 하나에 어마만한 양이죠 그리고 이런 엉덩이나 뭐 발꿈치 같은 데는 수백 개 산소를 많이 쓰는 곳일수록 기능을 많이 하는 곳일수록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많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결국 어, 산소와포도당을 갖고 에너지 거듭을 기 때문에 어, 산소가 부족한 상황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, 밥을 며칠 안 먹으면 일단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왜에 그 치명적인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자격 비용을.